자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6장과 유한계시록 17장에 대한 강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는 네피림과 짐승의 비밀에 대한 게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실 때 가능하면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메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직접 표시하시면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한번 은혜받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도 스스로 다시 성경을 연구하실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다른 본문들과 비교하면서 성경에 숨겨진 게시들을 해석해서 여러분의 영이 성숙하는 데큰 도움이 되실 줄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내피림이라는 주제는 그동안 제가 여러 파트의 성경 강의를 할 때마다 다른 주제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많이 다루긴 했지만 이것만 따로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없어서 한 번에 정리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갑자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생소한 표현의 등장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시록 17장 7절에 여자와 짐승의 비밀이라는 거죠. 음, 여기서 이 여자는 큰 음녀, 큰 바벨론인데요. 이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17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죠.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등장할 짐승, 즉 우리가 흔히 정치적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자는 사실은 과거 시간 어느 때인가는 존재했었단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또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단어의등장에또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6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어, 이미 네피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전을 찾아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떨어지다 타락하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네팔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폭군, 떨어진 자, 타락한 자란 뜻이죠. 어, 그런데 여기에 또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자이언트라는 거죠. 즉, 거인들이란 뜻입니다. 전 세계의 신화를 연구해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거인들의 이야기죠. 영화나 신화, 상상 속의 존재인 줄만 알았던 이 존재가 성경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최근에 세계 곳곳, 특히 이 인도에서는 12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거인들의 유골이 발견되자 이 진화론자들과 창세기를 신화나 상징으로만 가르쳤던 신학자들이 갑자기 멘붕상태에 빠지게 됐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의 8배에서 무려 10배에 이르는 거대 유골들의 정체와 기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또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말하는 이 그들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낳은 자식들 즉내피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내피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내피름에 대한 강의를 어느 신학교에서 6년 전에 했었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분들이 기존의 목회자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신 중이고요. 그래서 유익한 좋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신학교들, 교회들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해석의 뿌리는 겨우 이세기 셀수스라는 로마의 법학자로 예수님을 로마 군인의 사생하라고 비판했던 아주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바로 이 어거스틴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또 루터와 칼빈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카톨릭 교회와 이 개혁교회 모두가 다 어이 세석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나 실제로 이 모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서와 에녹서, 외경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리고 초기의 순교자 유스틴을 비롯해서 안브로스나터툴리언과 같이 유명한 초기 교부들, 심지어 유대 역사의 이 기본 정석과도 같은 유대 교대사의 저자인 이요세푸스 이 요세프스조차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인간 여자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방식이 가장 좋은 해석법인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총 다섯 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청색의 6장 뿐만 아니라 욕기에서만 세번이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욥기 1장 6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와 호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은 베네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 이욥기의 상황을 보시면 이것이 당연히 지상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서있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메네엘로힘이라고 쓰여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반면에 이 사람의 딸들은요. 이 사람이란 표현이 하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아담의 딸이다. 여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즉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을 뜻하는 것이지 셋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의 딸들이 표현하는 것은 아담의 자손들인 휴먼 즉 인간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경건한 남자와 불경건한 여자가 만났는데 이 거인이 태어난다 돌연변이 거인이 태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이천 페이지가 넘는 신곡론을 다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거인에 대한 견해와 해석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사실상 이 어거스틴 역시 거인의 실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거인의 실존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이 거인족의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완전히 무시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나머지 세 번째 해석은 그들을 그 시대의 통치자, 재판관들로 보는 해석인데요. 어,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여자들로 해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해석은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람어 탈궁 외에도 어, 야살의 책에도 적혀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야살의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야살의 책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아예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신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야살의 책이란 말은, 어, 여호수와 10장 13절과, 그리고 사무엘 하 1장 18절에 가장 먼저 언급된, 이 성경 외에 건의 있는 문서, 즉, 외경이기 때문이죠. 비록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얌니아 회의에서, 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 자체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권위 있는 참고 문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쓰여진 시기를 보통 여수아서가 쓰여지기 이전 시대로 보는데요. 여기서 이서 야살이란 말은 의로운 자란 말인데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책이란 뜻이죠. 어, 저자는 누군지 알수 없고요. 여수아와 사무엘이 직접 참고하고 언급했으니까 에녹서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외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에녹서가 있는데요. 이 에녹서는 어, 신약시대에 이미 존재를 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미 널리 읽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유다서 1장 14절에 의해서 증명이 되죠.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었던 이 가인의 2대손 에녹과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담의 7대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즉 홍수 전의 사람들이죠. 이 홍수 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뭐라고 예언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에녹서 1장에 그대로 나오죠.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 에녹일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어, 없지만 그러나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이것을 성경 안에 정경으로 채택을 이미 하고 있었죠. 그래서 1770 73년에 영국 신학자 무루스가이 사본을 찾아내게 돼요. 그렇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12년에 콧란의이제4동굴에서 실제 그 아람어 사본이 발견이 돼서 세상에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가 뭐였죠? 아람어였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연히 그시대의 아람어로 된 애녹서를 탐독했으리라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 분명한 사실로 인정된 계기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실 때 자주 쓰셨던 아람어, 에녹서에서 등장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에녹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에녹서의 영향이다라는 견해가 현재까지 정설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만큼 권위적인 배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외경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원칙이 성경은 먼저 성경으로 풀고 그래서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참고 문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그런 그 해설서를 보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시대부터 이미 함께 참고서로 같이 읽혀지고 있었던 고대 문헌들 그것이 이제 외경들 어, 또는 뭐 유대인의 고대의 문헌이었던 주석서였던 어, 미드라시 뭐 이런 책들을 갖다가 같이 보시는 게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에녹 일서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녹 일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그녀들을 보고 탐을 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에녹서에서는 이 천사들이 사람, 즉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을 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각 아내로 삼아서 엄청난 거인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돼요. 어, 특히 에녹 1서 10장을 보시면 은그 천사들의 신문까지 감시의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에녹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서에 해당하는 미드라시에서도 천사와 가인의 후의 여자들이 낳은 자녀들이 모두가 거인이었다 라고 밝히고 요세프스의 유대 고대사에서도 역시 같은 기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에녹사에서처럼 성경이 인정하는 권위있는 외경 야살의 책에서도 대홍수 전에 지구의 문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야살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세세 아들은 이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야살 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남편들로부터 폭력으로 그들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람의 아들들, 즉 인간들, 인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 간에 교배를 시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육체,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타락했다라고 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사리 책에 등장하는 재판관들 통치자들과 어, 이들이 섬겼다는 다른 신들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야사리 책은 정말 에녹서나 성경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에는 어,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 부르는 하늘을 만드사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에 물로 구분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미드라시에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계급을 정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가둘 감옥 즉 일곱 가지 형태의 지옥을 만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고 천사론, 마귀론 그런 전문적인 신앙연구를 할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미드라시나 이 에녹 이서에서는 이 천사들의 계급을 10개급으로 보고 있고 또 구약의 아포코리파인이 아담의 증언서에서는 9개급으로 나누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높은 천사는 날개 6개 달린 스랍 천사즉 세라핌 천사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기억해 두실만한 중요한 계급이 2계급인이케루임 천사, 그룹천사라고 보통 하는 이 천사들이고요. 어, 날개가 네개 네 달린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계급이 바로 여기 7계급에 해당하는 어, 아르콘 천사들이에요. 이 사탄의 기원인 루시퍼가 2계급인 케루빔 천사였기 때문에 2계급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아르콘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아르콘들이 이 영어성경의 명칭이 뭐냐면 바로 룰러, 즉 통치자죠. 이 이름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1장 21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세상의 정치적인 왕들 통치자들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연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금세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통치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주관자들 권세자들 능력들 왕권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천사들의 계급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어떻게 정사 즉 통치자로 표현되는 이 계급은 카톨릭에서는 이 권천사에 해당하는 그 계급이에요 헬라어로 이게 아르케스라고 불르는 아르콘 천사들이고요. 그들이 하는 일은 이 지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을 말해요. 참고로 이 주관자, 주권자들로 불리는 도미니온 천사들은요. 이것은 천사들을 관리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외경이나 유대 문헌들에 따르면 이 2계급인 케루빔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한 천사가 자기를 따르는 하위 계급의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 그 아래 하늘인 둘째 하늘로 쫓겨나서 현재까지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 모방의 천재인 루시퍼가 자신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을 하늘의 천사 계급처럼 똑같이 계급체계로 만들어서 부하들을 조직화하고 그 위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신, 어, 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서 어, 미가엘 천사부대를 시켜서 이 공중을 싹 쓸어버리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쓸어버리는 과정이 바로 어, 게시록 12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사탄 즉 용이 땅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도 정확히 천사들 바로 다음에 이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아르케, 아르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NIV 번역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천사들, 엔젤스,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 권세자들에 해당하는 말을 디몬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즉 악령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일반적인 대통령들을 보고 우리가 데몬이라고 하진 않죠 또 하나 8장 39절에서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이 원어를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최초의 창조물에서 변형된 다른 창조물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구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최초의 창조물이 아닌 변형된 피조물들이 존재했거나 또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야사리 책에서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던 다른 신들의 실체는 바로 에녹서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한 천사들이었고 이들이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이 통치자들로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에 있어서 해석의 근거가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고대 문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이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야살의 책이나 애녹서나 결국은 다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홍수 전 시대의 실질적인 이 통치자들은 타락한 감시 천사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로 알려진 존재들과 세계 각국의 건국 신화 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실제 주인공들이었다는 라 사실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천사들이 인간 여자와 결혼하는 일은 신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모세가 성경에 사실이 아닌 신화를 삽입했을 것이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해석의 원칙을 적용해서 실제 성경에서 천사들이 인간 세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례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의 소식을 듣고 그 땅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18장 2절에 뭐라고 돼있나요?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씨 그러니까 남자죠. 그래서 남자 셋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아브라함 눈에는 분명히 인간 남자 3명으로 보였던 것이고 처음에는 그들을 자기와 똑같은 몸을 가진 지나가는 인간 나그네로 보고 원래 늘 하던대로 나그네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나오는데 18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져온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요리 중에서도 최고의 음식이 송아지 요리인 거 아시죠? 이 음식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먹은이라 그랬죠. 원어적인 의미는 실제로 그것을 삼켜서 먹었다 라는 아카리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상징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장기로 천사들이 음식을 소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에 인간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중에 하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나머지 두 사람, 즉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 그 이심이라고 돼 있죠. 그 남자들이 소돔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은 소돔을 향해서 출발했던 어, 두 천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한낮의 정오, 즉 날이 뜨거울 때에 어, 아브라함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고 이 소돔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라 그랬나요? 저녁때라 그랬죠. 그냥 날개가 있는데 공간이동을 하거나 그냥 갔으면 됐을 텐데 어, 분명히 거, 저녁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저녁때에 그곳에 도착했다 이 말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사람처럼 발로 걸어갔다 그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소돔에 갔더니 마찬가지로 그 성에서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집으로 강권에서 모셔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롯은 처음부터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대접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 증거는 19장 2절에 보시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이 일어나 갈 길을 가셔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어, 천사인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서 잠자고 가라는 말을 어떻게 하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 나그네로 보고 남자들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모셔와서 무교병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두 천사가 눕기 전에 라고 했는데 어, 실제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처럼.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바로 이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기가 막히게도 소돔 시민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와서 로세 집을 에워싸고그 둘을 내놓으라고 농성을 벌이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돔시민들이 뭐라 그러죠? 오늘 밤에 너한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이에요그 사람들을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남자들. 오늘 밤 너한테 온 남자들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은요. 부부관계 즉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알게 된다는 뜻의 야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것은 보통 동침하다라는 표현을 쓸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왔던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에 있는 모든 소돔 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안세예요. 즉 남자들한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들과 성관계 하겠으니까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죠? 동성애죠. 그 정도로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할것 없이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니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이란 도시가 그 자체가 동성애가 지독하게 만연해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만큼 두 천사가 사람들 보기에 완벽하게 젊고 아름다운 인간 청년들로 보였다. 이 말이죠. 에이, 어떻게 그 시대에 어, 그 성사람 시민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민 또는 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건데 그 밤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방탄이 왔다. 그럼 어떻게해요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표갖고다 다 몰려오죠.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그 잘생기고 미남인 어, 그런 사람들이 그 나그네들이 오게 되니까 어, 이 원래 안 그래도 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이 도시에서 그들이 달려와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죠. 천사들이 사람의 청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던 예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시 무덤에서 수종 들었던 두 명의 천사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어, 한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여자들이 봤을 때요. 어, 그가 천사로 보인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청년 그러니까 어, 청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시면 어, 네아니코스라고돼 있어요 이것은 40세 이하의 젊은이들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어, 미소년 형태의 그런 어, 미남 청년이 거기에 서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 마가복음은 잘 번역을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게 번역이 좀 틀렸어요 천사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남잔지여잔지 구분이 안 가죠? 이게 언어를 보시면 아내를 해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어, 니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타까우니까. 그때에도 역시 두 사람이라고 돼있죠두 아내르, 즉 남자들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시고도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좋아요. 천사들이 일시적으로 임무를 띄고 본임을 받을 때 인간 남자, 그것도 아주 젊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어떻게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천사들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22장 3 0절을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의 이 동사 원형은 까메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사실은 이것은 결혼을 자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자 결혼시킴을 당하든지 둘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이 부분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부활하면 완벽한 상태가 돼서 결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결혼하지 않는 존재가 돼. 마치 천국에 있는 천사들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의 몸 상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처럼 결혼이 필요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지 결혼을 할수 없다는 라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천사들이 결혼을 할수 없다는 라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천국을 벗어난 천사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하늘 천국을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같이 유다서 1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천사가 타락한 사건은 루시퍼 사건 이후에도 또한번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루시퍼 반역 사건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말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시퍼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천사들은 지금도 어디 에 있는 거죠? 공중, 둘째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 천사들은 대체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루시퍼 일당보다 먼저 흑암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이 흑암은 천사들이 가는 감옥을 말하는데요. 두 가지 죄, 즉,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는 그 죄목이에요. 자 여기서 이 지위의 원어가 뭐죠? 바로 아르케예요 아까 통치자 했을 때 바로 그 아르케였죠? 그러니까 어, 이 범죄천사 그룹은 본래 아르콘 통치자 권천사 계급이었는데 그 계급 그 신분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신분을 버리고 자기 처소 여기서 이 처소는 어, 오이케테리온이라고 해서 이거는 거주지를 말하는 건데요 자기들의 원 거주지, 본부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이탈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유다서 1장 7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와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음란이죠 그 음란이 그럼 어떤 음란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음란이라는 거죠 그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다른 성관계를 범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킨 죄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육체와의 관계, 즉 동성애였죠. 마찬가지로 인간을 감찰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던 이 감시천사들이요. 자신들의 임무와 신분을 망각하고 하늘의 처소를 이탈해서 인간 남자의 몸을 입고 벌렸던 그 범죄 행각은 인간 여자들은 인간 남자들과만 결혼하도록 만드신 창조주의 정한 법칙을 깨고 그 인간 여자들을 천사들이 자신들의 아내로 삼은 그 죄였단 말이죠. 베드로 2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즉 타르타로스 이 타르타로스는 천사들이 가는 감옥인데 여기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게 사슬이에요. 세이라라 그래서. 즉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어, 정말 우리가 보는 그 수갑이나 족쇄같이 영원히 묶여서 도망할 수 없게 가두는 그런 어, 사슬을 말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적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우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 즉 홍수 전의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해서 이 천사들이 인간 여자와 결혼한 대타락 사건이 노아의 대홍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셋째 하늘즉 천국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천사들과 부활에서 성도들이 입게 되는 그새 몸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는 존재가 맞지만 비정상적으로 하늘을 이탈한 범죄한 천사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입게 될때 젊고 아름다운 남자로 나타나 인간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슬 즉 족쇄에 매어서 천사들이 가는 지옥 즉 무적행에 갇혀서 최후 심판때까지 감금되는 매우 심각한 중벌로 다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범죄한 천사들이 인간 남자로 나타날 때 그들의 성염색체는 인간과 어떻게 다를까요? 처음에 나타나는 네피림 거인족들은 성경에서 모두 남자로 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타락한 천사들의 염색체는 어, X, Y, 인간의 남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Y와 Y만으로 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어, 그 이후에 이 네피림과 인간 여자 사이에 나오는 자식들은 또 뭐가 되겠죠? 예, 딸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이 이집트 벽화에 이 거인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 중동과 아메리카 등지에서 거인 여자 유골들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다가 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기원인 루시퍼 타락은 언제고 또네피림을 낳아서 무적행이 갇힌 그 감시천사들의 타락은 또 언제 일어난 일인가? 그들 사이에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의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언급되는데요. 14장 12절에 그의 이름이 개명성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어로 헬렐, 발금에서 유래된 어, 새벽별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명확하게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에녹 2서에서는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고, 어, 다만 한 천사라고만 나오게 되는데요. 어, 다른 문헌을 보면 그게 샴마일이라고 어, 나오는 문헌도 있어요. 자, 에스겔 14장에 보시면 그가 본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캐루빔 천사 중한 명으로 임명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천사들을 지으신 재료는요. 어, 이 에녹사에서도 나오죠. 바위에서 거대한 불을 잘라내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도 불타는 돌들, 불타는 바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불타는 돌들이 천사들을 지은 재료라는 거죠. 인간은 재료가 뭐였죠? 흙이었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도 아름답고 어, 완전했던 이 천사가 마침내 부리가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의 성산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죄목이 뭐냐는 거예요. 자 루시퍼라고도 불리는 이 천사의 죄목은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이나 뭐, 또 에녹서 2서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반역죄 즉 역적의 죄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중 어디에도 사람의 딸들, 인간 여자와 음란죄를 범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모이단들처럼 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성적으로 유혹한 것이다 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사야 14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구덩이의 맨밑 즉 무적행에 던져지는 것은 미래 시제로 돼 있죠. 그리고 에녹 이서에서 그가 그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추방된 다음에 시면 위의 공중을 수일세 없이 날아다니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거처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 둘째 하늘의 공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무적행에 감금된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과 달리 어, 이 루시퍼는 추방되긴 했지만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걸 재판용어로 뭐라 그러나요? 불구속 기소라고 하나요?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본문이 욕기 1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미 루시퍼는 천국의 케루빔 계급장, 이 계급을 상실한 상태죠. 이런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설때 같이 선 장면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면 언제든 다시 가서 지상의 죄인들을 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역할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땅, 즉 지구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는 곧바로 다시 어디로 가게 되죠. 네, 무적행으로 감금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천사처럼. 자, 그러면 사탄이 원래 있던 셋째 하늘에서 추방된 때는 언젠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 창조 이전으로 보는 설이 있고요. 하나는 인간 창조 이후로 보는 설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간 창조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인데요. 그런데 그 인간 창조 이전도 두 가지 설로 나뉘어요. 하나는 천사들의 계급이 정해진 둘째 날 이후로 보는 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태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설이에요. 둘째 날 이후로 보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다는 계획을 알고 에덴에 배치된 사탄이 미리 반역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태초로 보는 설은 창세기 1장2 절을 근거로 삼는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혼돈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후예요. 토후. 어, 이거는 그 영어를 보시면요, 폼리니스 즉 형태가 없는 그리고 웨이스트 쓰레기죠. 한마디로 파괴된 황폐한 쓰레기 더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호예요. 비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 즉 하늘들 원문에는 복수로 돼 있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2절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 말이 나올 때에 그 사이에 그빈 공간 안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간격이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그 사건의 결과 이 2절처럼 땅이 쓰레기 더미처럼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이 흑암이 기품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기품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바다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태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 한마디로 황폐해진 땅 위에 깊은 바다 같은 이 거대한 물들이 뒤덮여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인터레이터라는이 유명한 유대인 출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두 개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는 영의 세계 즉 하늘이고 하나는 물질계 즉 땅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은 복수로 하늘들을 창조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렇게. 그리고 어, 땅은 하나만 창조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두 종류의 자녀들을 각각 하늘과 땅에 배치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하늘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천사들이고 땅을 담당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었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 한 명이 천사 부하들과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은 이미 그때부터 있었는데 셋째 날에 땅이 또 드러나죠. 자 이미 있었던 그땅 위를 덮었던 물들이 물러가요. 물러가면서 바다와 경계선을 짓고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때 천지가 창조될 때의 이 창조는 마라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트의 개념이에요. 그 하늘과 땅을 만들 때는 하늘과 땅 순서로 돼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랬어요. 땅과 하늘은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죠. 하늘과 땅이 땅 하늘로 바뀌죠. 그리고 만드시다는 말은 아싸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마라가 아니에요. 이 아사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한다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make, produce 이렇게 번역을 하죠. create이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할 하늘들과 그리고 인간이 거할 땅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 중에 한 명인 이 사탄이 물질계의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인간 아담 종족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담 종족을 천사 종족이 섬겨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반발을 하게 되고요. 결국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심판과 전쟁의 과정에서 땅이 혼돈과 공허 상태로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땅을 물에 잠기게 하고 새로 땅과 하늘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창조 계획을 실행해 옮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반역죄 때문에 어, 셋째 하늘에서 어, 이 둘째 하늘로 공중으로 추방된 이 사탄은 그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 계속해서 에덴에 춘퇴해서 아담을 타락시켜서 어, 그의 이 세상의 물질계의 통치권을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의 경건한 아들인 어,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살해시켜서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하늘의 다른 천사들을 이탈시켜서 즉 감시천사로 와있던 천사들을 어, 이탈시켜서 인간 종족을 파괴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홍수 심판으로 실패하자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바벨탑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 하나의 인간 정부를 지상에 건설하려는 그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둘째 아담 즉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그 군대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지옥의 권세를 파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정복하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와 그리고 땅의 교회 군대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비록 불구속 기소 상태에 있긴 하지만 어,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사탄 역시 공중과 그리고 지상과 그리고 지하에 이르기까지 그의 치밀한 군대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의 지하부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의 지상군대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형태의 악의 정부와 지상의 악령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의 공중군대는 그와 함께 하늘의 반역에 공모했던 악한 천사들로 조직되어 있는 거죠. 가끔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 권세를 상실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어,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천년 왕국의 시대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있다는데 왜 이렇게 지금 세상에는 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더구나 귀신들, 악령들이 어, 실제로 나타나서 역사를 하고 있는가. 실제 귀신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 무천년설로는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 사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즉 예수님의 재림 전에 미가엘 군대에 의해서 어, 벌어지는 하늘의 전쟁이다라는 그 미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더욱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해석 중에서 사탄이 3층천에서 떨어진 다음에 2층천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사탄의 추락은 진행 중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네피림과 홍수사건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는데요. 따라서 이때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에 뒤에서 그림자처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존재가 바로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먼저 타락했던 천사. 하지만 우리가 인간 재판을 봐도 어때요? 사주한 죄도 죄지만 사실 더큰 것은 직접 범행을 실행에 옮긴 죄죠. 그래서 큰 틀에서 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혈통을 보존해야 되는 아담 종족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이 거대한 사탄의 음모, 전략의 일환인 전술로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긴 집단들이 바로 네피림의 아버지들에 해당되는 두 번째 타락천사 그룹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더 급속으로 그리고 어, 매우 엄중하게 진행되었다는 라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 구절도 좀난해 구절로 손꼽히는 구절인데요. 그럼 이 그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그들을 사람으로 보는 해석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해석,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사람으로 보는 해석은 천사들의 범죄로 인류의 혈통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부터 홍수 심판 때까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120년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해석은 거룩한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물질계의 인간들과 똑같이 타락했으니까 더 이상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심판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이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무적행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홍수 심판 전에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국은 비슷한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이유는요. 여기에 육신이란 말 때문이에요. 즉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을 때 육신에 해당하는 이 바사르라는 말은 이 동물이나 육체, 사람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육체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천사가 육신. 물질계의 인간처럼 됐다.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몸맥을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아까 읽어보셨던 구절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피린 뿐만 아니라 그 시제에 해당하는 당시에, 그 후에도 그리고 고대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라는 말을요. 아까 말씀드린 그들을 사람으로 보는 해석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 노아홍수, 120년 전에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로 본다면 천사들이 무적행에 가치이기 120년 전에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고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우리가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하는 말처럼 그때 이 용사들이 네피림들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 정확히 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어 안세, 남자들 혹은 수컷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남자들 또는 수컷들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네피림이 유명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고대부터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들이다. 이런 단서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용사라는 말은 이끼 뽀루라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폭군, 전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어, 난폭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거대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그 후에도도 중요한데 어, 이그 후에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그들을 사람으로 보는 해석으로 본다면 이그 후에도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또이 타락한 천사들이 무적행에 갇힌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홍수 시기 직전의 상황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천사들의 범죄가 있어 왔고 이 네피림도 그만큼 유명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장의 대홍수로 다 끝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자 그만큼 악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야사리 책에 나와있는 홍수전 문명에 대한 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혼종 네피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 간에 이종교배를 시행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와를 경록케 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다른 외경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 뿐만 아니라 동물 암컷들과도 교접을 해서 온갖 귀이한 잡종 생명체 이 하이브리드들을 만들었다. 반신, 반수, 반인반수 괴물들을 출생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의 이 고대 신화나 벽화에서도 이런 것들은 어김없이 등장하죠. 물고기 인간, 그리고 날개 달린 사자 인간, 그리고 새 인간, 소 인간, 그리고 염소 인간. 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요.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이온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부패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6장 7절의 가축은 요 히브리어로 메헤마예요. 이건 이제 포유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발로 기어다닌 동물. 그리고 여기서 이 기는 것은 레메스라그래서요 이것은 어, 파충류나 또는 어류를 포함하고 을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는 오비라고 해서 날개 달린 것들 어, 또는 곤충도 다 포함을 하죠. 조류, 곤충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모든 생명체들을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탄식하실 정도로 모든 생명체가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에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부패와 포악함이라 단어죠. 부패의 히브리어는 샤트라 그래요. 이것은 파괴하다, 더럽히다. 한마디로 썩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포악이라는 말은 하마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불이한 것을 의미하죠. 흔히들 노아의 홍수 전에는 육식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시에 이렇게 모든 생명체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졌는데 육식이 없었을까? 더 잔인한 세상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불의를 뜻한다 그랬죠. 그럼 이 부, 포악함에 대비되는 단어가 바로 의인이라는 단어죠. 그렇다면 이 부패라는 단어는 무엇하고 대비가 되겠어요? 완전한 자와 대비가 되는 단어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즉 부패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타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고유의 DNA가 창조질서를 위배해서 뒤섞이고 뒤틀려서 완전히 변형되어 파괴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여기 부패와 대비해서 되는 말로 보았을 때 영적인 완전함보다는 여기에서 그의 유전적인 깨끗함, 다시 말해서 처음 아담 혈통의 유전자가 훼손되지 않은 순수 휴먼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게 된이 생명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하이브리드 잡종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깨끗하게 보존된 그 종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게 창조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 종자의 생명체들만 선택됐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종교배 기술이라는 게 현대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기술인데 그것이 어떻게 노아홍수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오래된 고대에 가능할 수 있었겠나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그 당시 고도로 발달된 이 네피린 문명의 높은 수준을 추정케 하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죠 이 하늘을 나는 기계와 비행에 대한 지식들이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었고 저 위에서 온 존재들의 선물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당시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들의 아내로 삼은 인간 여자들한테 전수한 기술들이었다고 에녹서를 비롯한 많은 고대의 문헌들이 증언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돌연변이 잡종 거인 자손들인 네피림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핵심 기지를 사라진 두 대륙이라고 전해지는 아틀란티스와 무대륙의 문명으로 보는 견해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두 대륙의 존재 여부를 떠나 실제 있었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고대 문명과 역사,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전세계 모든 자료를 통해서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홍수 사건이죠. 물론 그만큼 대홍수에 대한 충격과 공포의 기억이 생존한 인류의 유전자 DNA 속에 깊이 바뀌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실제 자료들을 깊이 분석해보면 이 홍수의 연대가 서로 맞지 않는 가능성 즉 다시 말해서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도 다른 홍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돼요 자, 실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태초의 환경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이때 이 수면 위에란 말이 마임인데 이게 홍수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이 상황을 가리켜서 어,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최초의 홍수라 그래서 루시퍼 홍수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리고 야, 야살의 책 2장의 에노스 시대에 대한 기록을 보면 6절에 기혼강의 물로 그들을 덮으셨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기온강 물, 기온강 홍수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와 함께 땅의 3분의 1을 파괴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기온강의 위치는 창세기 2장 13절에 따르면 기온이 구수 온 땅을 둘렀다 그랬죠. 물론 지금 현재와 그 지명이 다를 수 있지만 홍해바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쩌면 이 물들로 전 세계의 3분의 1을 덮는 그런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죠. 아틀란티스 대륙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중에 그 기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여기에 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너희 백성들은 단한 번의 홍수만을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 전에도 여러 차례의 홍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단한 번의 홍수는 뭐겠어요? 노아의 대홍수죠. 그러니까 플라톤도 전 인류가 멸망한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이 멸망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지진과 홍수가 있었고 어, 그리고 땅 속에 모든 사람들이 통째로 잠겼다. 그 아틀란티스 섬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고대의 비행사들 우주 충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플라톤이 했던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 세대 동안 왕들은 지혜롭게 포세이돈의 법에 따라 치리했다. 그런데 이 신들이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신성이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이들은 욕심을 내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 자, 이것은 창세기 6장의 기사와 정확히 일치하죠. 또, 무와 매, 무 또는 묘라고도 하는데요. 이 무와 레무리와 문명에 대한 기사도 있어요. 이두 대륙은 같은 문명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문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자, 1864년에 어, 프랑스 신부 한 사람이 마야의 고사본인 어, 트로아노 고사본을 해독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 재앙으로 멸망한 문명의 이름을 무, 엠유 이렇게 해독한 데서 에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출시, 영, 영국 군인 출신의 역사 연구가였는데 이 사람이 인도의 고사원에서 이무대륙의 기록이 적힌 점토판, 유명한데 니칼비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1926년에 잃어버린 무대륙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전세계에 주목을 받게 시작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무대륙의 문자가 요 마야 문자 그리고 이집트 고대 문자하고 거의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대륙은 10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개의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명의 왕 밑에 하나의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무대륙의 종교는 태양신 숭배 종교였다. 무대륙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큰 지진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틀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곳 즉 무대륙은 두 번이나 위로 들렸다가 화산에 의해서 그 기초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밤에 사라졌다. 10개의 나라들은 조각조각 나버렸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흔히 종교의 시작을 홍수 후인 바벨탑 사건 때 니무론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종교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신들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인 네피림들이었죠. 이야사리 책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가 에노스 때 셋의 아들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구의 인간 역사를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식구들만 남기고 완전히 싹 포맷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있기 전에 인간에게 이 3분의 1 심판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계시록 8장에 땅의 3분의 1이 타고 타는 수목의 3분의 1이 타는 첫째 나팔재앙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둘째 나팔재앙 그리고 강 3분의 1이 쓴 숙이 되는 셋째 나팔재앙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넷째 나팔재앙 모두가 다이 3분의 1이라는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죠. 그것이 뭐죠? 바로 지금은 회개할 때다. 자 그럼 천사들의 타락이 시작된 데는 언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야살의 책에 의하면 에노스의 때 그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에녹서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것이 야레의 때로 나오기도 해요. 둘 중에 어느 때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두 사람 모두의 생존 시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에녹서의 때에 대해서는 야사의 책을 통해서 앞에서 살펴봤고 그럼 왜 야렛이냐? 창세기 4장에서 5장에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그 아버지가 자녀가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그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럼 야리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 내려온 자, 내려오다 라는 뜻이에요. 즉야리이 태어나던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과 결혼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마할랄렐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높은 곳에서 내려온 자.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때가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둘다 맞아요. 자, 왜냐? 에노스는 야렛의 고조할아버지죠. 그런데 이 에노스가 905세를 살았는데요. 에노스의 나이가 225년이 되었을 때가 야렛이 태어난 때예요. 계산을 해보면 어, 그 후로도 에노스가 몇 년을 더 살게 되냐면 그러면 68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의 때라고도 할수 있고 이것은 어, 야렛의 때라고도 할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야렛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의 아빠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에녹이요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조상들, 야렛 자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아담부터 야렛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보다 더 먼저 하늘로 승천하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이 야렛의 때에 노아도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전도서 말씀대로 해야를 새 것이었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에도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요.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다면 홍수 이전에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잡종거인 네피림들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치열한 전쟁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네피림들의 대살륙 사건이 벌어진 때, 그 전쟁이 벌어진 때를 보통 라멕의 때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라멕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절망이란 뜻이기 때문이죠. 자, 에녹 일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 사이에 혼혈 자손으로 태어난 이 네피림 거인들이 그 크기가 무려 1천 큐빗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00미터 정도 되는 건데요. 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잡아먹고 그 잔인 무도함에 인간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거인들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와 같은 거대 거인족들, 티탄족을 말하는 거죠. 1세대 네피림이라고 해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화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되다가 실제 이 티탄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같은 불가사의한 바위들 또는 산들이 나타나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캐나다에 있는 저 발자국 형태의 호수나 마쭈피추에 있는 산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세워보니까 어때요? 정확히 인디언 추장의 얼굴이 나오죠? 이게 산이에요 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바위는 사람의 주먹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손톱 모양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자연적인 풍화의 흔적으로만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형상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느냐 로세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혹시 1세대 네피림 티탄족 거인들이 이렇게 돌들, 로세 아내처럼 변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192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프레드릭 소디는 그의 저서 라듐의 해설에서 이 고대 문명은 핵병기로 멸망했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 한마디로 네피림들 간의 무시무시한 핵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전쟁으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고 어느 한쪽은 혹은 양쪽이 다 전멸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에녹사의 기록대로 티탄족끼리도 서로 잡아먹어서 초거대 거인들은 이미 그때 서로 자멸했을 수 있고 또 티탄들보다는 작았던 나머지 이 라멕시대의 2세대 네피림들은 홍수 전에 거인족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네피림들 간에 서로 자멸하는 피비린내 나는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대부분 전멸하게 되었다고도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기 아들들인데 자기 아들들이 네피림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장 슬퍼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그들의 아비들인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심판이었고 그 다음 2차 심판은 그 범행 주범들인 타락한 천사 일당들을 모두 체포해서 영원한 족쇄를 채우고 무적행에 감금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은 대홍수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네피림들 간의 세계대전은 라메게 때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은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녹과 무두셀라와 라멕 셋이 공존했던 그 시기 중에 어느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아까 창세기 6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에도 여전히 네피림들이 부분적으로 생존해 있었고 모든 생명체는 그 이전 세대의 음란의 결과 다 부패하고 그리고 더럽혀져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셀라가 죽고 일주일 만에 노아를 방주에 태우신 다음에 바로 대홍수 심판을 집행하셔서 남은 모든 네피림들과 가증한 문명의 산물들을 다 쓸어버리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기사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흑암, 다른 말로 타르타로스에 있다. 이 타르타로스는 다른 말로 게시록에서는 아비스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어,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것을 무적행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바닥이 없는 구렁, 끝이 없는 구렁이란 뜻이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기품, 바다라는 뜻의 태홈하고도 통용이 될수 있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대홍수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어, 여러분은 혹시 리무롯이 거인이었다는 라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사자를 고양이처럼 한팔로 들어올리고 있는 이큰 거인은 메소포타미아 우르의 일대왕 길가메시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를 니무롯과 동일인물로 여기고 있죠. 길가메시는 아, 아버지는 인간남자 그리고 어머니는 들소인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키가 4미터나 되는 거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어 성경에서 이 니무롯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인 어, 구스의 아들 그러니까 함의 손자로 나오게 되죠. 창세기 10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 다른 아들들과 달리 니무롯에 앞서서 이또 라는 말을 붙인 것은 구스가 노년의 때에늦둥이를 보았다는 라 의미로 보는데요. 어떤 경로로 해서 거인 아들인 니무롯을 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성경에서 네피림에게 사용되는 용사라는 단어 이기포루를 여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첫 번째 폭군, 즉첫 번째 거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는 신할 땅에 최초의 바벨론 나라를 세우게 되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나 바벨이나 다 같은 바벨이에요.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큰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홍수에서 다시 또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하늘을 담는 높은 탑을 건설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탑은 흔적도 없이 붕괴되고 사람들은 언어가 혼란해져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죠. 이니으로이 세운 바벨탑은 단순히 그냥 높은 전망대 수준이 아니었고 이것은 이미 수천년 전 어, 지금 수준보다 어쩌면 더 높은 고도의 어, 수준의 과학 수준으로 만든 일종의 로켓 발사되었다는 라 주장이 1700년대 유대 라삐의 해석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1988년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발견됐죠. 자 여기 에 이게 보시면 은 그냥 탑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그 바벨탑의 모양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정말 로켓 발사대처럼 각도까지 정확하게 조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니무롯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더큰 장대한 사람이었다는 라 것이죠. 니무롯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문헌들마다 너무 해석이 다양해요. 이 소돔에서 나중에 전쟁이 있게 됐는데 소돔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맞섰던 신할왕 아무라벨을 이 니무롯으로 보는 설도 있고요. 또 어떤 문헌에서는 니무롯이 어, 어, 바벨탑을 쌓던 중간에 코속으로 어떤 벌레가 들어가서 그것이 뇌로 가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또야사리잭 같은 경우에서는 이삭의 아들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미드라시에서는 이런 일화가 나오는데 어, 니무롯이 아브라함을 불 속에다가 던지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은 살아서 풀려나고 이때 같이 불 속에 던져졌던 형제 하라는 어, 죽음에 처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의 시대를 어, 이 바벨탑 붕괴 시대부터 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꽤 길게 보고 있는 걸로 알수 있고요. 자, 이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레게 때의 어, 세상이 나뉘어진 사건이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수업의 시간에 대륙이동설, 판게아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이 베게너라는 이 독일 학자가 대륙이 본래 하나였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들이 분리되고 이동돼서 현재의 위치까지 왔다고 주장한 이론인데요. 처음에는 그것이 큰 반발에 부딪혔지만 여기 보이는 이 다섯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남미와 아프리카가 해안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서로 다른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고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바로 이런 일이 노아의 대홍수 때도 아니고 벨레게 때에 일어났다는 건데요. 물론 앞서 말한 에노스 때나 또는 노아의 대홍수 때도 큰 지각 변동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벨레게 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밝힌 이유는 뭘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나뉘어졌다는 말이 언어가 팔라크락에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LH 땅이 정말 쪼개졌다. 문자 그대로 그런 말인데 이런 엄청난 기사를 여기에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학자들은 홍수 전이 아니라 바로 이 벨레게 때의 아틀란티스와 무대륙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연대표를 보시면 이 벨레게 때 사건과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이 거의 동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어, 이것은 아마 사탄이 어, 홍수 후에 최초의 거인인 니무롯을 통해서 하나의 왕 아래의 하나의 정부 하나의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려는 그 시도를 아예 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전박살내 버리시기 위해서 언어만 혼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 땅도 다 쪼개버려서 흩어진 여러 나라 민족들로 서로 어, 교류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추정이 들고요. 어, 무튼 중요한 건 성경이 있으니까, 벨레게 때의 대지각변동으로 대륙이 쪼개지고 이동했다라는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니무록과 함께 함의 족보에서 기억해야 될 이름 중에 또 아모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어, 이 아모리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저주를 받은 손자, 가나안의 아들이었죠. 바로 이 아모리인들이 거인족 속이었는데요. 대홍수 때까지 모조리 전멸당한 거인족이 어떻게 해서 니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번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각 시기별 존재했던 거인들의 실존에 대한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시띔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신하레 왕, 이 아무라메를 니으로스로 보는 해석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 신할, 엘라, 엘람, 고임 이네개의 국가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스, 보임, 벨라 이렇게 해서 어,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소돔 시민이었던 롯이 잡혀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소돔 편에 서서 가서 싸워서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개입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신할팀 네팀이요 연합군이 먼저 여기 이 가난지역에 있었던 거인족 속들을 처부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경로가 쭉 나오는데요. 이 경로에 있는 보라색 박스에 있는 이 종족들이 다 거인족들이에요. 자, 여기서 르바족 속은, 어, 르파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거인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 족 속이 나오죠. 자, 이 M 족 속은, 어, 엠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요. 두려움을 끼치는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호리족 속은요. 어, 동굴에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인족들이 동굴에 거주하는 그런 속성을 담은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7절에 보시면 아모리족속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아모스 2장에도 나오는 아모리 사람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에모리라 그래서 산악지방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이 거인들이 거주했던 곳이 높은 산이었다. 산악지방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9절에서 아모리인이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았다 그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백향목 높이는 10m에서 30m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의 키가 어, 무려 10m 이상의 어, 아주 거대한 종족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키큰 사람들 어쩌다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에밈, 어, 르바임, 아모리인들이 어, 이미 아브라함과 로세 때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어, 그리고 1차적으로 시딤 전쟁 때 신할왕 아무라벨과 그리고 엘라왕 그돌라오멜이 이들 중 어, 상당수를 전멸시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거인들을 쳐부실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진짜로 신할왕이나 이엘라왕등 어, 이들도 역시 이 왕들도 거인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거인들을 처붓은 뭐 강력한 거인 왕들과 싸워서 이 아브라함이 일개 민간 어,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겼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어, 영적 의미를 이 사건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나안정복기에 유명한 거인들인데요. 먼저 신명기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르바임의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르파임 아까 거인이라고 랬었죠 거인족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근데이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냐면 이 롯이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손이었던 암몬족속 있죠? 암몬족속한테 그이 땅을 어, 주세요. 그래서 이 르바인 땅에 이 암몬족속이 거하게 되는데 이 땅에 있었던 루파임족 거인족들은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시띔 전쟁 때 전멸당했고 이 같은 족속을 안문족속이 뭐라고 불렀냐면 삼순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순민도 거인족인데 그 뜻은 뭐냐면 자마함이라 그래서 어, 악한 음모를 꾸미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음모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인들은 이렇게 악한 계획과 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흥미로운 이름이 나오는데 아위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갑돌사람이란 말과 아위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갑돌은 이제 크레타섬에서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섬에서 이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가사 있는 데까지 왔던 어,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피신 왔던 어, 사람들이 이 아위사람들을 멸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인족인데 어, 뜻을 보시면 사악한 자들, 변태성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들인지 상상이 가시죠. 다음으로 이 신명기 24절부터 보시면 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헤스본 왕 아모리인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막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 멸절 당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시혼은 아모리인들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거인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바산 왕 옥이라 그랬는데 이 바산이라는 뜻이 고대의 이것이 르파임의 땅이라는 말이었어요. 거인족의 땅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바산왕 옥 또한 역시 거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은 르파임 족속의 이 거인족의 남은자, 즉 르파임 땅 거인의 어, 최후 생존자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의 철침대가 아홉 규빗이니까 키 크기가 한 4에서 5m 정도 된다라고 어,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아모리왕 시온과 그리고 바사넝왕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할아버지 모세였다는 거죠. 이 거인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모세의 손에 붙인 결과인데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이 거인족들과 아주 용맹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도끼로 그의 발등을 먼저 찍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올라타서 죽였다는 라 그런 기록이 나오죠. 어, 이 거인왕들이 다스렸던 도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하나도 어, 남기지 말고 진멸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었던 거인족들의 악한 문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유명한 민수기 13장의 안악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거주지는 헤브론이었어요. 이 안악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은목걸이란 뜻인데요. 그 어원이 목을 조르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인들이 일반인들, 작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목을 잡고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존재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다른 거인들하고 다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요. 이미 모세가 거인왕 시온과 옥을 죽이는 사건과 그들의 성을 아예 진멸시키는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고도 왜 헤브론의 아낙 거인들 앞에서만은 유독 두려워 떨면서 불평하는 중죄를 범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나.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홍수 후에 네피림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네피림 베네 아낙민 하네피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서 네피림인 아낙아들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네피림으로부터 유래된 자들이다. 한마디로 홍수전 강성했던 네피림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아낙자손들이? 자, 그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일반적인 남자들의 키가 이안악자손들에됐을 때는 메뚜기 크기 정도로밖에 비교가 안 됐다. 그렇다면 그 키는 일반인의 6배 내지는 10배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모리인들처럼 10 내지 30미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바산왕이나 시온왕보다는 컸던 것 같지만 그들이 익히 알던 가난의 거인들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유독 헤브론의 안낙자순들을 두려워했을까? 여기 신명기 9장 2절에 보시면 은 크고 많은 백성이라고 나오고,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시면 거기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엄청난 키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 때문에, 숫자 자체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들만 특별히 네피림이라고 특정지역 부른다는 것은 다른 거인들에 비해서 이들에게 더 초인적인 능력, 즉 초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높았는데, 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었어요. 자이 헤브론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만 그, 보인 중요한 영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물질계의 상황만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있는 영적인 동태까지 다 파악하고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파악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안악자손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그것을 감지해낸 거예요. 이 보호자란 말은 체리라는 히브리언데 그늘이란 뜻인데요. 이 보호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주랭낭을 쳤다는 건데 어 그러면 그는 누구냐? 자, 우리가 그들이 보호자가 누군지를 알기 전에 어 먼저 대홍수로 분명히 멸절된 네피림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출현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드라시에 나온 어, 기사를 근거로 하는 건데요. 노아홍수 때 방주 위에 최후의 거인인 바사나옥이 매달려서 생존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가나안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사절 자체를 근거로 해서 홍수 이후에 타락한 천사들이 또다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적행의 천사들이 갇혔는데 그러면 이 천사들은 누구냐. 어 주로 공중에 있는 천사들 또는 또 다른 천사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중의 천사들은 루시퍼 일당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늘에 있는 다른 천사들이 또다시 범죄를 했다라고 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의 이제 근거는 뭐냐면 내피임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했을 때그 후에도를 홍수 이후에도 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의 아내에게 네피림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후손들 중에서 하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또는 어, 구수의 노년의 아들인 니무롯은 홍수의 최초의 네피림이었고 또 그에 의해서 네피림이 다시 출현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이네 번째 견해에 대해서는요. 외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니무롯이 성장기에 어떤 신비한 존재를 만나서 그 이후에 초인적인 능력을 얻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 홍수 이후 타락한 천사들이 가나안에서 유전자 조작이나 또는 이종 교배를 통해서 돌연변이 거인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어, 이것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외계인 납치설하고도 관련이 되는 설이죠.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홍수 이후에 사탄의 계시를 접한 그 인간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유전자 조작이나 이종 교배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가나안에 네피림이 다시 출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어떤 설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가나안의 거인들에 대한 이 기사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진실이고 어, 그래서 어, 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거인의 존재는 홍수 후에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던 아낙 안악, 그 안악의 아낙 안악 거인들 아낙 네피림들의그 보호자는 여기에서 그들을 보호하던 신, 타락한 천사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여호수아의 11장에는 이 강하고 거대한 이 안악자손들을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완전히 멸절하게 되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주 거주지였던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냐면 이랏 아르바예요 근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아르바의 성이다 이런 뜻인데 이 아르바가 바로 안악의 아버지가 되는 거인인데요. 안악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악은 세 아들이 있는데 세세와 아희만과달메라는 거인들이었어요. 자이 갈렙이 어, 이 거인들이 있던 헤브론을 정복하러 갔을 때가 나이가 80이 넘었죠. 이 80이 넘은 노인이 이 엄청난 거인들을 쫓아 냈으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이스라엘 군대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자 민숙이 13장 23절에서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맸다 라는 말인데요. 네, 포도송이 가지를 갖다가 들고 가지 누가 그것을 둘이서 꿰어 메고 가겠어요? 그냥 거대 포도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옆에 성류와 나, 무화과는 또메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낙 네피림들이 어, 이종교배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들이 좋아하는 술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 포도를 크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화과와 석류는 어, 크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 같은 하이브리드 이종교배 사례들이 이것 말고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민숙이 23장과 24장. 그리고 욕기 38장에서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들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동물도 언어가 외뿔 달린 램이라 그래서 어, 사실은 신화 속에 나오는 날개 달린 외뿔 말, 유니콘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이것은 또 홍수 전에 실제 있었던 하이브리드 생물들의 흔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 34장 14절에 순염소가 나오는데요. 이순염소는 사이르라 그래서 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순염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반인 반수, 염소신이에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로 되어 있는 생물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음란하기로 유명한 그런 염소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을 바포맥과 같은 존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같은 34장 14절에 올빼미가 나오는데요. 우리말은 올빼미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릴리트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주 유명한 고대 근동의 여신인데요. 올빼미와 인간의 하이브리드로 남자들을 밤에 유혹해서 죽이는 반인반수, 밤의 요괴신으로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에게 있어서 혼합 잡종을 만드는 이 이종교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신데요. 홍수 후에 이런 이종교배가 가나안 땅에서 널리 행해졌던 증거가 아나가 창세기 36장 24절에 어, 이 아나가 시부온에 나귀를 칠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어, 이 온천 얘기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어, 이것을 온천으로 한글에서 잘못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은 원래 원어가 예밈이에요. 그러니까 노세예요. 노세. 노세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과 나귀의 잡종, 교배종이죠. 자,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나왔느냐. 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에서가 호리족장, 시부온의 아나의 딸 오홀리바와 결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온천이라고 하는 노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에서가 호리족, 아까 호리족이 어떤 족속이라 그랬죠? 가나안의 폐역한 거인족의 후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거인족 후손의 가문에서 에서가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혈통을 더럽힌 사건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혈통을 더럽힌 사건을 고발하고 경고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에돔 혈통 안에 순수한 인간이 아닌 잡종 거인족의 피가 섞여 들어왔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다윗의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과 그다음에 네 명의 남은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우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모든 땅의 거인들을 다 없애지는 못하고 이 블레셋 지역에 어, 특별히 가사, 가드, 라스도세에 있는 거인들은 남겨뒀어요. 왜남겨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것을 남겨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다윗이 죽였더니 골리앗도 사실은 이 가드 출신의 거인이었어요. 이 골리앗한테는 이라음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는 다윗의 전사들 중에 하나인 엘하난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소비브노비라는 거인은 아비세가 죽이게 되죠. 그리고 거인족의 아들 중에서 삽은 십부개가 죽이게 되고 또 나머지 이름을 알수 없는 키가 큰자이 거인을 말하는데 이 거인족의 소생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여섯 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손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거인이 다 육손 육발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만 구, 어, 나왔기 때문에 이자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어, 이자 역시 어, 다윗의 용사였던 어, 산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어, 거인족 블레셋 쪽에 남아있던 거인족들을, 어, 씨를 말렸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사무엘 하에, 21장 18절에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그냥 거인족이라고만 나왔는데, 이 원문을 보시면 이것도 루파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대상으로 가게 되면은, 어, 그 전에는 그래도 거인족이라고까지는 번역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번역 오류가 굉장히 심해지죠. 역대상 20장 4절에 키가 큰 자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이 키가 큰 자는 원어를 보시면 르파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키가 큰 자를 르파임, 고대 거인, 르바임 족속으로 분명히 거인족이라고 명시를 해야 하는데 그냥 키큰 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 키큰 자하고 싸웠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키큰 자인지 거인족과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어를 참조하시면서 보셔야 정확하게 그나마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정체와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계시록 17장의 이 짐승의 비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한 계시록 17장 8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푸는 핵심 키 같은 열쇠라고 할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무적행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요 표시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 개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자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네 무적행이죠. 그리고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은 뭐죠? 그럼 이 전은 뭐예요? 홍수 전이죠. 대홍수 전에는 있었다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 하지만 장차 앞으로 어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죄질이 안 좋아서 먼저 무적행 감옥에 갇혀서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최후 재판 전에 잠시 가석방대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그 최악의 감옥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형이라는 형이 이미 정해진 자이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무적행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가는 곳인가요?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무적행에 갇힌 자는 범죄한 천사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럼 짐승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계시록보다 먼저 앞서서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 계시록 9장이죠. 자, 계시록 17장에서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 열어줬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9장에 무적행 열쇠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범죄한 천사들은 다 황충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 게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천사를 말하죠. 그가 곧 어,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 13장에 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하고 왜또 여기서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느냐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그 바다가 아니고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처럼 세상이구나 그럼 세상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고요. 자,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깊은 바다. 태홈에 해당하는 깊음의 바다를 말하죠. 그럼 그게 뭐예요? 심연의 바다. 아비스. 즉 무적행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3장은 둘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는 대체 뭐냐? 그게 바로 대홍수전. 아마도 에녹이 승천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 무드셀라와 라멕이 같이 살아있던 그시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큰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사슬로 이 무적행에 가두어버린 범죄한 천사 천사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돌연변이 거인 종족을 낳아서 아담족 즉 인간들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의 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에녹 1서에 가면 그때 범죄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미하사와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천사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들이 주동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아사셀이 문제예요. 아사셀은 이 전쟁의 기술을 인류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여인들을 더 타락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기술들을 가리게 되는데 여자들이 더 보석들로 치장하고 자신을 화장술로 치장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유혹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인간들을 더 불경건하고 간음을 행하고 부패케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이에녹 1서에서 이 아사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사셀은 검과 작은 칼과 방패와 흉패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죠. 금속과 그 제품과 팔찌와 장식과 안티몬을 바르는 방법과 그러니까 치장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눈썹을 손질하는 방법과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유혹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각종의 돌 중에서도 가장 크고 뛰어난 것 그러니까 보석을 의미하죠 그리고 온갖 물감을 보았다 우리 왜 무당들 보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하죠 자그후 더욱 불경건한 일이 행해지고 사람들은 간음하며 길을 벗어난 그 행위는 완전히 보편하였다 인간들을 더 불경건하게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라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에녹 1서 제가 이렇게 에녹 1서2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에녹 1서에 대한 권위는 어,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에녹 2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이 에녹 1서 10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이라파엘을 시켜서 아사셀의 손발을 결박해서 암흑 속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 그리고 대심판이 있는 그날에 그를 불길 속으로 내던져버릴 것이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자그 다음에 온 땅은 아사셀이 기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다. 그러니 일체의 죄를 그놈에게 돌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이 거인족이죠. 다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없애냐. 서로 싸움을 벌이게 해서 죽이면서 자멸하도록 해라. 거인족들끼리 어, 전쟁을 벌려서 네피림 전쟁으로 서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함께 공범을 했더니 공범자들도 영원한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지의 언덕 아래 묶어두라. 이것도 역시 같은 무적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레위기 16장을 보시다 보면 대속제일에 받쳐지는 두 염소 중에서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가 전가된 채 광야로 보내져서 그대로 죽게 되는 염소가 나오는데 그때 아사세를 위하여 뽑은 염소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사세를 무엇이냐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보냄의 염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뜻이 그 뜻인지는 지금 어 굉장히 어원이 불분명한 그런 단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 없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는 어 그것의 어원을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그 기원도 다 무적행에 갇힌 천사, 짐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 보게 되면 성경의 의문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두 진영의 수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죄로 하늘에서 쫓겨난 공중권세를 잡은 한 천사로 그 이름은 루시퍼였다. 다른 하나는 인간 여자들을 타락시킨 천사 아사셀이었다는 내용인데요. 어, 지금까지 성경과 여러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 루시퍼가 옛뱀 어, 용이듯이 이 아사셀은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실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째 납할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죠. 어,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손꼽히죠. 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냐. 이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 하늘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한 천사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예수님 시대에 어, 실제 일상에서 통용된 아람어 성경의 정통한 어느 유명한 어, 신학 교수님께서 이, 이 아람어로 된이 원문을 해석해 주시는데 하늘 들에서 땅 위에 떨어져 왔던 그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아람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계시록해석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난해 구절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리면서 같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신 말씀이 이 3층천에서 2층천으로 떨어진 다음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 사탄의 추락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 중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들에서 땅 위에 떨어졌던 그 별은 대체 뭐란 말인가요? 바로 옛 뱀, 사탄, 마귀, 루시퍼 아닌가요? 물론 그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이미 그 정한 때가 됐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큰 날의 심판, 멸망 때 반드시 열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무적행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때가 다 됐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발견을 하셨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을 때이 무적행이요. 아람어로는 복수래요. 그러니까 그의 기품의 웅덩이들 그러니까 무적행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라는 거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인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실제로 아람어 성경에서는 요이 헬라어 이름인 아볼론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이 요 아람어로 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샤라라는 뜻은 히브리어에 있는 아바돈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멸망, 끊쳐진 자 또는 끊쳐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짐승의 운명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 그런데 리스그 여기에 갑자기 누군가가 삽입을 해서 그리스 신 아폴론을 여기다가 삽입을 했다. 어,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짐승의 이름 중에서 아람어로 샤라라는 이름도 있다는 라 것을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과 짐승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모두 본질은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씨로 오셨죠. 이 모방의 천재인 사탄은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본질은 같은 자기와 같은 천사 출신인 무적행에 갇힌 황충들의 왕 짐승이 잠시 무적행에서 가석방될 때 그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게 되는데요 이 짐승 또한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짐승은 똑같이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올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를 뭐라 그랬어요 뱀의 후손 뱀의 씨 라고 했죠 따라서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짐승이 등장할 때는 요 그가 입고 올 육체는 예수님처럼 순수한 인간, 사람의 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어, 보여지는 것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 그의 본질은 사람과 다른 혹은 변형된 육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자, 2차 대전 때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병기인 슈퍼솔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인간과 이 침팬지의 하이브리드 종인 휴먼지 프로젝트를 시행했죠. 을 또 최근에 이전 세계에 보고되고 있는 이 괴이한 하이브리드 잡종 생명체들, 뭐 돼지 인간, 뭐 토끼 인간 또는 뭐개 인간, 별별 그 형태가 다 있는데요. 자, 이런 그 하이브리드 잡종 생명체들이 세계 각국에서 인간과 동물의 이종 교배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그 증거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러한 인간 동물 하이브리드 기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고 1998년도에는 이미 첫 인간복제가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복제인간이 이미 탄생해서 자라고 있다는 라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최근에는 중공이 이 기술을 손에 넣으면서 클론 부대를 위한 복제인간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하이브리드 기술이 실제 전쟁변기화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인류는 신네피림 시대 노아이 때로 돌입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대로 간다면 홍수전 네피림들끼리의 대살육전쟁 또한 어쩌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재현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로장생을 꿈꾸는 인류를 위한 최첨단 생명공학이란 미명하에 실제로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유전자 조작 전쟁을 치열하게 벌리고 있는 중인데요. 사탄교 여사제의 복제인간으로 오심받는 미국의 한 팝가수의 영상에 왜 짐승이란 단어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삽입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으로만 볼수 없는 것입니다. 셀은 어, 원자핵 연구소를 통해서 암흑 물질들을 연구한다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차원의 문을 열고 어둠의 존재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들이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AI 솔저 복제인간, 클론 부대, 사이보그, 하이브리드 슈퍼 솔저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우주무기의 개발, UFO 기술, 이와 같은 신기술들의 진짜 개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기술들이 더 번영하고 행복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아마게톤 전쟁은 3차원을 넘어서 영계와 물질계를 모두 다 포함하는 4차원적인 전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때 함께 오는 하늘 부대는 천국의 전투천사들과 그리고 땅에서 순교하여 휴거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은 첫째 부활자들로 조직되어 진영을 갖추고 장엄하게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역물들인 사탄과 짐승 그리고 그들의 음녀인 거짓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하늘의 군대들은 이미 4차원적인 존재들이죠. 그들 중에서도 부활한 순교자들의 부대는 특별히 물질계와 영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초강력에 죽지도 않는 군사들이죠. 반면에 짐승의 군대는 어때요?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의 부대와 그리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땅의 육체를 가진 군사들이에요. 당연히 결과가 뻔한 싸움이지만 사탄의 전략은 자신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인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온갖 형태의 신무기와 하이브리드 슈퍼솔저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미혹을 뿌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대홍수전,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 때 네피림들, 하이브리드를 만든 목적은 모든 인류의 혈통을 변조시켜서 메시아의 초림을 막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네피림과 이 하이브리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또다시 네피림들이 번성하고 하이브리드들이 판치는 노아의 때가 재현되는 목적은 바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명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대홍수 전에 무적행에 갇혔던 짐승은 계시록 9장에서 무적행이 열리면서 11장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와 이 지상을 환란 기간 동안 지옥으로 만들고 그리고 왕으로 울림하다가 계시록 19장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 때 산채로 유황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멸망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들의 인간 남편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더 아름답고 능력있고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타락한 천사들을 더 사랑해서 같이 음행을 범했던 사람의 딸들, 짐승을 탄큰 음녀, 거짓 선지자들의 성, 이큰성 바벨론도 함께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짐승, 특별히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그리고 17장에 묘사된 음료를 태운 붉은빛 짐승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비밀이 무엇이냐, 요약하자면 짐승은 홍수전에 인간 여자들과 음행에서 탄생한 네피림이라는 혼혈 잡종 거인 종족을 통해서 인간 혈통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메시아 초림을 막으려 하다가 지금 현재는 무적행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가장 큰 악을 행했던 한 천사였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짐승과 나머지 범죄한 천사들의 악령들은 주께서 재림하시는큰 날의 심판때가 되면 반드시 무적행에서 다시 올라오게 된다. 그리고 그 무적행 악령들의 왕들인 짐승은 옛뱀 사탄으로부터 지구의 통치 권력을 이양받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증인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투옥시키거나 사형에 처하게 해서 짐승의 왕국을 통해서 이 땅의 노아의 때를 다시 재현할 것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땅 백성들과 군대를 이끌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군대와 그리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되겠죠. 이 아마게톤 전쟁에서 그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늘 군대에 사로잡혀 결국 영원한 불로 던져지고 어린 양의 하늘 군대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무적행이 열린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진노게한네피림을 탄생시킨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이 짐승과 그 악령들의 세력들이 다시 정해진 기간을 채우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될 때는 매우 임박한 것이 사실인데요. 성경이 예언하는 가장 확실한 짐승의 귀환이 일어나는 때는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노아의 때, 로세 때와 같이 모든 현륙 있는 자, 생명체들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부패케 되는 더럽고 음란한 결혼의 산물, 혼종,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될 것이며 또한 로세 때와 같이 이기적이고 사람의 영혼보다는 돈만을 추구하는 극도의 물질만능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그 결정타가 바로 돈을 위해 영혼까지 파는 짐승의 표 대배교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세철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신 이유이죠. 홍수전 세상 전체에 죄악을 관영케 한 주범이었던 무적행천사는 예언대로 마지막 때 짐승으로 다시 인류 앞에 복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과 온갖 사람, 동물, 식물들의 유전자를 이종교배로 뒤섞은 가증스러운 하이브리드 잡종 생명체들도 우리 앞에 버젓이 일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소화성애 심지어 수간까지 홍수 전 타락한 네피림 문명 사람들과 홍수 후 음란한 가난한 거인들의 자손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지구촌 전체에 관영해지면서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 로세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경고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은 왜 또다시 노아와 로세 때처럼 갈수록 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답은 성경의 큰 음녀, 바벨론과 짐승이란 단어 속에 이미 담겨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음녀라는 말은 창녀를 뜻하는 헬러 포르네인데 원어를 보시면 더에 해당하는 테스가 붙어서 그큰 창녀라고 해서 사실 이미 알려진 즉 사도 요한도 알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큰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바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벨탑의 바벨에서 나온 말이죠. 그 어원은 뒤섞다, 혼합하다라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그큰 음녀의 이름이 혼합이란 말이죠. 이 이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은 크다, 그리고 음란하다, 그리고 혼합한다 라는 것이죠. 그녀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의 비밀은 앞에서 살펴보았고 왜 하필 마지막 때 등장할 때 그의 이름이 짐승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짐승의 원어는 데리온이죠. 이 데리온은 아주 사납고 무서운, 특히 독을 품은 동물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특히 그 어원이 함정, 덫에서 유래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짐승이란 명칭에서 함축된 그세 가지 특징은 속이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리고 본능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붉은 빛 짐승이라고 했을 때이 붉은 빛은 붉은 피 색깔에 해당하는 코키논으로 봐서 이 짐승은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피 흘려 죽인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이 많은 물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큰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때가 된다는 것은 곧 세상이 크고 음란하고 혼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크고 음란하고 뒤섞이는 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녀를 따라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왕으로 섬기는 짐승의 왕국 백성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땅에 사는 사람들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통치자를 짐승으로 표현했다는 라 사실은 결국 그 백성들 또한 짐승, 동물들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라 것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해서 지구 인류의 대부분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변하게 되는 것일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표가 무엇이냐 누군가의 소유물인 것을 뜻하는 낙인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처럼 짐승의 표를 몸에 받은 자들은 짐승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인간으로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목숨을 붙잡하기 위해 스스로 짐승의 소유물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받침으로 짐승을 경배하는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 가축으로 전락한다는 무서운 경고를 성경은 짐승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영적 특권이죠.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지 짐승이나 동물들은 결코 그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범죄한 천사들이 인간과 교접하기 위해 천사들의 하늘의 처소를 떠나 자기 지위를 버린 죄를 저지른 것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만물의 영장 사람의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동물 가축으로 전락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짐승의 표에 덧 함정에 빠지는 가축이 될 것이냐 바로 큰 음료,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이음행의 포도주가 뭐라고 했죠? 큰 것, 유명한 것 좋아하고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음란과 혼합을 사랑하고 동물처럼 본능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에 함정에 빠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한 받는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저버리는 배교행위요 때문에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짐승의 소유물이 되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필연적인 수순이 아닐까요? 홍수 전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장악했던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사이의 혼혈 종족 네피림 그들의 장대한 키와 압도적인 신적 능력은 가히 땅위의 모든 인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감히 대적할 꿈도 못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거인들의 나라는 불과 17세의 어린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한방에 무너져 결국 지구상에서 더 이상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인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더 크고 강한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인들의 아비였던 뱀의 씨 짐승은 성경대로 반드시 다시 무적행에서 나와 잠시 동안이지만 그의 때와 그의 왕국, 즉 지옥을 이 땅에 재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근원 대신 여자의 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경대로 반드시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사 바로 그 짐승의 왕국과 그 보좌와 그 군대와 그의 소유된 표받은 자들을 심판하사 이땅 위에 행해졌던 모든 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소산들을 깨끗이 굴살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짐승 위에 올라탄 큰 음녀의 이름을 왜 하필 그냥 바벨론도 아니고 큰성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크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통해서 발현된 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자녀는 큰 거인 괴물들이요. 그들의 음란한 아내들은 마침내 이 땅에 온갖 음행과 악행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성큰 바벨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짐승의 음료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힘센 천사가 던지는 큰 맷돌 같은 돌한 방에 결국 완전히 멸망의 길로 사라지는데 반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자의 기준은 결국 수나 크기에 있지 않고 오직 거룩에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짐승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지만 어린 양은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짐승의 음녀와 그에게 속한 세상 백성들 또한 짐승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짐승들이지만 어린 양의 아내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과 똑같이 주인의 뜻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다 기꺼이 주인께 제물로 드리는 양들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인과 짐승의 비밀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악하고 온난한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자의 표상인 짐승과 큰 음녀 바벨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거룩으로 무장하여 또다시 다가오는 마지막 노아의 때 짐승의 왕국 거인들의 나라를 이겨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 양의 아내 의인들로 준비되시길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